안녕하세요. 감성화수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포그급 전대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골든빌리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차가 굉장히 어, 인기가 정말 좋았던 현장이었어요. 전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버랜드 인근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어, 광역라인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어, 에버라인 전철역도 앞, 앞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어좀 도보로 이용이 좀 편리하시고 앞쪽에 상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도보 생활 누리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요. 어 요번에 오픈한 새로운 동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가 약 28평으로 어 넓직한 3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. 어, 옵션 사항은 조금 부족하지만 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도 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요. 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